네메인넌 마이 이거는똑같거든요 네. 뭐뭐 머머... 아. 힌트 힌트. 어, 어 어떤 힌트 좀 줄까요? 뜻, 뜻 때문에 그런가? 네. 아음머스트랑 약간 비슷해요. 그러니까 머스트보다 강도가 좀 약한. 우리가 머스트 중에 슈드 의무 해야 한다 라는 뜻 말고 또 저기 여기 저 이메틀림 없다라고 했잖아요. 너무 했을지도 그렇죠. 예. 네. 그래서 걔를 머스트를 보통 강한 이거라고 부르고 메일을 약한 이거라고 불러요. 뭐라고 부를까요? 뭐무 일이 일지도 모른다. 예. 그래서. 어 맞아요 예예 예. 그 약한 추측이라고 추측이라고 추측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네네, 추측 맞아요 추측 그래서 머스도 또 추측. 강한 추측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예예 예, 예. 그리고요 넵음 네. 응? 그리고 이을 드시고요 이 메이로 하는 거죠 예 어. 맞아요. 맞아요. 허락, 허락 구하는 거 있어요. 근데, 마이트는 안 돼. 아, 마이트는 없고. 네. 예. 마이, 마이트는 메이의 과거형이에요. 그렇죠.